투데이 미닛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1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가파르던 증가세가 둔화하기는 했지만 신규 확진자는 꾸준히 늘고 있고 어린이 신규 확진자는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그리스 알파벳 이름을 부여한 코로나19 변이를 하나 더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콜롬비아에서 처음 보고된 해당 변이는 미우 변이로 명명됐으며 미우 변이는 현재 남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총 39개국에서 보고됐고 플로리다에서도 일부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9월 6일부터 국민 88%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국민 지원금을 재외 국민과 외국인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소득 기준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시가 오는 13일 공립학교 개학과 동시에 일주일 동안 모든 중학교와 고등학교 700군데의 임시 백신 접종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뉴욕시 전철에서 테이블과 두 개의 의자를 놓고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해주는 데이트 와일 유 웨이트가 새로운 TV 시리즈로 공개됩니다. 데이트 와일 유 웨이트는 이미 에미상에도 후보로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미닛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투데이 미닛 오늘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소식으로 시작을 할 텐데요. 어, 미국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1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31일 기준입니다. 8월 31일 기준 미국의 7일간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2주 전보다 14% 늘어난 16만, 40, 16만 41명 41명, 16만 41명이라고 어 이제 집계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7일간의 하루 평균 신규 감염자가 이렇게 16만 명을 넘은 게 지난 1월 하순 이후에 7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16만 명을 또 넘어섰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2주 전보다 14%가 더 늘었다고 했잖아요. 이게 2주 전, 계속해서 2주 전보다 얼만큼 늘었냐. 보통은 뭐, 꽤 많았어요. 뭐, 20, 30%가 넘기도 하고, 50%가 넘는 경우도 있었는데, 줄어들죠. 그러니까 증가 속도가 굉장히 둔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증가세는 유지를 하고 있죠. 그러나, 증가세가 이제 둔화가 되고 있다. 어, 평균 입번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7일가의 평균 입번 환자도 2주 전보다 19% 증가했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10%대예요, 다. 보통 막 몇, 뭐, 30, 40% 이상 증가한 걸로 나왔었는데, 그래서 19% 증가한 10만 868명. 10만 명을 넘어섰죠, 입번 환자도. 그리고 이제 평균 사망자는 93%가 늘었어요. 그래서 1346명을 집계 됐는데, 사망자 수는 사실상 후행 지표라고 제가 어,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예전 입원 환자 수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입원 환자 수도 굉장히 그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죠. 뭐 14%, 뭐 이렇게까지 19%, 이렇게 증,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어 다음주나 그 다음주나 되면은 사망자 수의 증가폭도 지금은 93% 이지만 훨씬 줄어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 학교가 일찍 계약한 곳은 벌써 8월 말부터 계약이 시작됐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어, 뉴욕 뉴저지역은 지 9월에 하지만 이제 이미 계약, 계약을 하고 대면 수업을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이 환자, 환자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소아과학회가 이제 8월 26일 기준으로 발표를 했는데 어린이 신규 확진자가 20만 3,962명. 20만 명을 훌쩍 넘어섰죠. 이게 올해 1월 정점 수준에 거의 근접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백신 접종률이 낮은 그 주, 지역, 그 주에서 이 어린이 확진자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특히나 이제 미국은 이번 주말이 이제 연휴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 레이벌데이라고 해서 이제 노동절이죠. 그 이제 연휴기 때문에 뭐 금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이동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이 이제 여행 시즌을 앞두고 지금 델타 변이가 너무나 이제 급증하고 있고 계속해서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보니 이제 그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로셸 월렌스키 국장이 8월 31일에 제발 연휴 때 여행하지 말아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어, 백신 특히나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은 여행을 하지 말아달라 이런 당부를 했는데 뭐 독립기념일 때도 그랬고 뭐 글쎄요 다들 이런 부탁이 나오긴 했지만 또, 보, 또 여행하실 분들은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을 지나면 다음 주에는 지표가 조금 더 확산하고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좀 되고 있습니다. 이 월렌스키 국장이 또 백신을 다 맞은 사람들도 좀 예방 조치를 하면서 여행할 수는 있겠지만 이들 역시 여행을 갈지 결정할 때 코로나19 위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을 접종한 친척 친구 간의 모임은 주로 실외에서 열도록 부탁을 했고요. 그리고 백신 접종자를 포함해서 누구든 공공실내 장소에서는 꼭 마스크를 써달라 이런 당부도 있었습니다. 그 CNN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9월 11일이 되면 그 WHO,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를 팬데믹으로 선언한 지 1년 반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에는이 1년 반이 되는 시점에서 이제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 델타 변이가 지금 현재 뭐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죠. 그래서 확진자라든가 사망자가 늘고는 있지만 상황이 개선될 거다라는 희망은 있다. 이런 보도를 내놨어요. 왜냐하면 백신 접종률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좀 더디게 뭐 초창기 백신 접종했을 때의 이제 속도보다는 훨씬 느리죠. 아주 더디게 그런 백신 접종률이 속도가 느려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어 질병통제예방센터 직계에 따르면 8월 31일 기준 미국인의 전체 미국인을 놓쿱니다. 뭐영살 1살부터 해서 전체 미국인의 61.8%가 최소 1회 백신을 접종한 걸로 나왔고요. 그리고 절반이 넘어섰어요. 이제 이게 상당히 오랫동안 완전 접종률이 절반이 안 됐거든요. 근데 52.4%가 이제 완전 접종을 했습니다. 12세 이상, 인구 대비로 보면 훨씬 높죠. 이제 12세 이상부터 백신 접종을 할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12세 이상 인구 대비 72.2%가 최소 1회 접종을 했고요. 61.4%가 완전 접종을 한 걸로 나왔습니다. 미국에 이렇게 백신 접종률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좀 느리지만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 이런 확진자 수라든가 입원 환자 수의 증가세도 여전히 둔화되고 있다는 라 분석입니다. 우리가 지금 델타 변이, 뭐 알파 변이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그 세계 보건기구가 어그 지역 발생한 지역의 이름을 붙이면 사람들에게 이제 그 지역에 대한 반감을 불러올 수도 있고 어떤 그런. 그 스테레오 타입을 심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름을 전부 그리스 알파벳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알파 변이는 이제 제일 먼저 발생한 영국발 변이죠 그래서 알파 변이가 됐고 그 다음에 뭐 알파 변이 베타 변이 감마 변이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델타 변이가 네 번째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또 추가가 됐어요 계속해서 변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8월 31일에 WHO가 코로나19 주간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여기에 지난 1월에 콜롬비아에서 처음 보고된 변이 바이러스가 있는데 이 변이 바이러스를 뮤 변이로 명명을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관심 변이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 세계보건기구가 어, 우려변이와 관심 변이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누고 있거든요 우려변이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델타 변이가 다 우려변이에 속해 있어요 알파, 뭐 베타, 감마, 델타 이네 개가 모두 우려변이에요 이게 뭐 전파력이라든가 증상이라든가 백신 효과 이런 걸 고려해서 우려변이와 관심 변이로 나누는데 우려변이가 그렇고 이번에 새롭게 명명이 된 뮤변이라는 거는 관심 변이에요 한, 한 단계 좀낮죠그 관심 변이로 지정이 된건 어, 관심 변이에는 뭐 에타 변이, 요타 변이, 카파 변이, 람다 변이 그리고 다섯 번째로 뮤 변이까지 이렇게 지금 지정이 됐습니다. 이뮤 변이라는 거는요. 현재 남미, 아까 콜롬비아에서 발생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남미를 중심으로 많이 확산이 되고 있고요. 또 유럽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지금 총한 39개국에서 이뮤 변이가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미국, 플로리다주에서도 일부 감염자가 나온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심 변이고 아직까지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정확하지 않고 어느 정도나 이게 위험한 건지 아니면 세력이 좀 약한 건지 강한 건지 이런 것도 아직은 정확하게 판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관심 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관심 변이 중에서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겠죠. 전문가들은 이것이 우려 변이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에 대한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발표는 없습니다. 다음 소식은 한국에서 마침내 이게 작년인가요? 재난지원금을 1인당 전국민에게 지급했다가 이번에 이제 어 겨우겨우 어떻게 좀 돼서 9월 6일 이제 추석을 앞두고 9월 6일부터 국민 그 전국민 아니에요. 이번에는 88%까지만. 1인당 25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걸 국민지원금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게 직접 현금을 주는 게 아니라 미국처럼 그뭐 카드 같은 거죠. 지역 상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카드 형태로 발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88%를 이제 소득 기준에 따라서 이제 나눌 거잖아요. 미국도 그렇듯이. 근데 소득 기준이 되는 게이 건강보험료랍니다. 건강보험료라는 게 이미 소득 기준에 따라서 차등으로 이렇게 돈을 내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얼만큼 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거를 88%까지 이제 제한을 둬서 20, 1인당 25만원씩 이제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우리 재외국민 그러니까 미국에 살고 있는 영주권자들, 그다음에 일반 비자를 갖고 계신 분들 비이민 그 비이민 비자라고 하죠. 그런 분들도 그래서. 국민 지원금, 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정확하게 그, 그, 제외 국민들이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발표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어, 이게 근데 일정 요건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제외 국민이다 하더라도 88%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을 따져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일정 요건이라는 게 뭐냐면 주민 등록표에 등재돼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사람의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 영주권자 그리고 해외에 겨주하시는 분들도 이걸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 한국에 건강보험료 살아계신 분들은 그래서 신청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인은 한국에 있는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기재돼 있고 건강 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외국인이라는 건 여기 시민권자분들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시민권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 있죠. 결혼 그그 그 결혼 이민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결혼 이민으로 미국에 오시면서 영주권을 받잖아요. 그런데 한국에 본인의 주민등록이 살아 있고 자신의 그 주민등록지 안에 뭐 부모든 뭐 이렇게 남아 있겠죠. 그런 분들은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시민권을 받더라도 자기의 주민등록지가 여전히 살아있다면. 그래서, 어, 그런 경우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이런, 어, 발표가 있었습니다. 쪽, 에 지금 우선 여기까지만 발표됐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인 상황이나 뭐 그런 게 나오면 또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시가 이제 9월 13일을 기해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드블라주 시장은 13일 계약과 동시에 뉴욕시 전 학생들 대상으로 대면 수업을 한다 이제는 원격 수업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교사들 교직원들은 전부 다 의무적으로 백신 접종을 해라 그러니까 학생들은 의무 접종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교사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의무 접종을 하라고 했어요 그렇다 보니 이 13일 이제 계약과 동시에 그첫주 일주일 동안 그 12세 이상이 지금 백신 접종 대상자잖아요. 그러니까 12세 이상이라는 건 보통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의 한 아니 뉴욕시 한 700군데나 돼요. 중학교 고등학교만. 이 700군데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백신 팝업 센터를 모두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 집중적으로 학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물론 이제 시작이 되지만 그첫 주니까 계약하고 이게 학생들 그리고 그 가족들 교육 직원들 대상으로 다 백신 접종하도록 을 장려를 하겠다라는 거죠 각 학교에 다 놓겠다 그러니까 어디 뭐 백, 백신 접종하러 어디 가야 돼 이런 거 고민할 필요 없이 그 학교에다가 놔주겠다 백신 접종들 해라 이겁니다 특히나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사들을 대상으로 의무 접종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9월 27일까지 최소 1차 접종들을 해야 돼요 이게 의무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이 보고 좀더 아직까지 접종 안한 교사들은 이 학교에 설치된 팝업센터를 통해서 접종을 해라라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드블라주 시장이 뭐라 그랬냐면 각 뉴욕시의 다섯 개 보로 지역에다가도 새로운 백신 센터를 좀 열겠다고 했어요. 특히나 이제 교사들이 좀 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아마도 학교 주변이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각 보로마다도 백신 센터를 새롭게 개설해서 운영에도 들어간다. 이제 학교가 시작되게 되면 이제 뉴욕시가 긴장하고 본격적으로 백신 접종에 이렇게 좀 나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뉴욕시 보건국에 따르면 뉴욕시 전체 12세에서 17세 학생 중에 약 62%가 백신 최소 1회 접종을 마쳤다라는 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대면 수업을, 그러니까 전체 대면 수업을 진행을 하고 백신 접종을 해서라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을 해서라도 대면 수업을 이렇게 강행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가야 부모들이 일터로 갈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팬데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경제 어려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뉴욕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많은 기업들이나 업체들이 이제 다시금 그 전부 다 사무실 출근으로 돌릴 거다라는 예상 하에 대면 수업을 들어가는 건데 사실 메나튼에 이제 많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업체들도 있고. 여기서 어, 이제 9월부터 그래서 본격적으로 다들 이제 사무실 출근으로 돌릴 거다라는 예상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8월 중에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 절반에 가까운 한 44%의 업체들이 어, 9월 사무실 출근 원래 하려고 했는데 연기하겠다라고 답했어요 그래서 9월 달에는 그렇게 절반 이상이 이제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기하는 게뭐 업체별로 달라요 뭐 10월까지 아니면 11월부터 뭐 이렇게까지 연결하고 그런데 이제 1월이 되면 이제 얼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돌아올 거다 이런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욕시의 이제 최고 기업들 중에서 한 300명에 달하는 ceo들로 구성된 비영리 조직이 있어요 어, partnership for new york city 라는 그 비영리 조직이 8월 9일부터 20일까지 맨헌튼 사무실을 맨헌튼의 사무실을 두고 있는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어, 그들의, 약, 그들의 약 100만 명에 달하는 직원들에 대한 복귀 계획이 어떠냐 라고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거의 절반에 달하는 44%의 고용주들이 직원들의 복귀 일정을 연기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9월 말까지 직원을 복귀시킬 계획이라는 고용주는 41%에 불과했고요. 어 그리고 이게 훨씬 줄어든 거예요. 이전 설문조사에서는 뭐 훨씬 더 많았어요. 한 20% 포인트 정도가 줄어든 수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델타 변이가 너무 지금 극성을 부리고 있으니 이제 고용주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사무실로 나와라라는 게 선뜻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연기가 많이 됐다. 어 그리고 그러니까 1월 말까지는 되면 이제 얼추 다들 많이 돌아올 것 같은데 한 직원 중 76%가 실질적으로 사무실에 복귀하는 시점은 내년 1월쯤은 돼야 될것 같다라는 게 이번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어 그리고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뭐 사무실 출근을 하더라도 이제 원격근무하고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고요 26%만이 풀타임으로 직원들을 복귀한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얼마 안 되죠 그리고 다섯 명 중에 세 명만이 직원들의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 의무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5분의 3밖에 안 돼요 그렇게 답했고 한약 절반만이 사무실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이렇게 밝힌 걸로 봐서는 그렇게 맨하탄에 있는 그 업체들, 비즈니스 업체들은 적극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 이번에 전해드릴 소식은 음 여러분 그들어본신적 있으세요? Date while you wait라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다리는 동안 데이트를 하자 이런 뜻이에요. 언뜻 들으면... 어, 무슨 애인 찾아주는 사이트인가? <웃음> 이런 생각이 들실 텐데, 그게 아니라 뉴욕시 전철에서 지난 2015년부터 이것이 계속 진행되어 오고 있는 게 있습니다. 어, 토마스 녹스라는 한 청년이 2015년에 이걸 시작했는데요. 이 사람이 뭐 표현에 의하면 어느 날내 머릿속에서 그 전등이 딱 꺼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뭔가 순간적으로, 아, 뭔가 블랙 아웃이 됐다는 거죠. 이건 아니다. 어, 아마 이 사람이 계속해서 전철을 많이 타고 다녔나 봐요. 그러니까 전철 속에 굉장히 사람 많죠, 뉴욕시 전철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지만, 그리고 하루에 정말 그 전철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겠어요? 그런데 그들과의 커넥트를 할 만한 기회나 그런 것들은 없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스치고 지나가지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어, 그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아, 이게 정말 아무 소용이 없나? 아, 이런 것들을 느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왜 군중 속의 고독. 뭐 이런 것들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사람이 그때 그걸 느끼고 전철 그 플랫폼에다가 테이블 작은 테이블을 하나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의자 두 개를 가지고 와요. 서로 마주보게 의자를 놓아요. 그리고 테이블 위에는 꽃병을 하나 놓고 거기에 꽃을 하나 꽂아 놓고. 그리고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무 말도 없이 물론 거기 데이트. While you wait.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철을 기다리는 동안 나랑 같이 잠깐 데이트를 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냥 사람들 구경만 하고 지나갔겠죠. 그런데 이제 정말 어, 전철 기다리기 좀 힘드니까 잠깐잠깐씩 앉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처음에는. 근데 이게 이제 워낙 유명해지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뭐 20분씩, 30분씩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때 가져간 게 보드 게임을 같이 가져갔어요. 그뭐커넥트폴라는그 보드 게임 아시죠? 그 유명한 뭐 이렇게 점점점점 이렇게 있는데 약간 오목토는 거하고 비슷한 느낌의그 보드 게임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전철 타는데뭐 그렇다고 20분 30분을 기다리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어 이제 이게 유명해지니까 20분 30분씩 그냥 앉아서 그 사람하고 그녹스라는 사람하고 같이 보드 게임도 하고 아니면 앉아서 자기 그냥 인생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게된 거예요. 그래서 어, 이 사람이 처음부터 만들고 싶었던 어떤 사람들 사이에 서로 낯선 사람들이지만 서로 커넥트 서로 연결되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 싶었고 성공적이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통해서 이 사람과 녹스라는 사람과 같이 대화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런 위로의 어떤 공간이 된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어, 그래서 이 녹스라는 사람한테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이제 물었더니 어, 그 본인이 왜 하려고 했던 보드게임 있잖아요 커넥트4의 설립자인데 하월드 웩슬러? 웩슬러라는 사람이 직접 왔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난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 자리에는 뭐 정과자들 아니면 뭐 대기업의 CEO부터 정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그 자리를 다녀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15년부터 시작됐으니까 이게 화제가 돼서 2016년부터 일부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물론 계약하에 그렇게 됐겠지만 영상을 찍었어요. 그래서 이게 TV에도 방영이 되고 했는데 어, 이제 곧그 뉴욕의 한 방송국에서 이걸 새롭게 또 TV 시리즈로 방영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람들의 사연을 공개하고 실제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을 그대로 TV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Date While You Wait라는 이게 지금 에미상 후보에도 올라있어요. 그래서 아마 상을 받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걸 한번 전철에 가실 분들이 있으면 한번 여기 앉아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 예전에 이걸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옛날에 어 뉴욕의 구겐하임인가 어느 미술관인지 모르겠는데 그 퍼포먼스를 하는 그 행위 예술을 하시는 분 있죠. 그분이 음 그것도 한번 다큐멘터리로 방영이 됐었는데 그 미술관 안에다가 정말 커다란 테이블을 갖다 놓고 거기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술관의 그 구경원 관람객들이 그 반대편 의자에 앉는 거죠 근데 이 경우는 서로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고 그냥 지그시 쳐다보고 있어요 서로를 그러면 그 왔던 관객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냥 바라보고만 있는데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그런 퍼포먼스와 비슷한 거죠 그때 그 예술가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본인의 그저 제가 인생적이었던 장면이 본인의 옛날 애인이 나타난 거예요. 정말 두분다좀 연세가 있으세요. 그 예술가 여성분이셨는데 연세가 있다 보니 남자분도 좀 연세가 머리가 희끗하신 분이 와서 앉는데 서로가 알아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말하지 않고 서로를 찾아보면서 뭐그 예술가 분도 같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런 것과 비슷하게 이 뉴욕시 전철에는 이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기회 되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TV 시리즈로 또 방영이 된다니까 기회 되시면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지금 제가 뉴스를 촬영하고 있는 이 시간 바깥에서는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열대성 폭우, 폭풍이라고 하죠. 아이다. 원래는 처음에 허리케인이었죠. 이게 드디어 뉴욕 뉴저지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오후 시간 대부터 정말 많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바람 이게 누가 열대성 폭풍, 저거 허리케인 온거 같은 느낌? 정말 많은 바람이 불고 정말 많은 비가 내리고 있고요. 이게 비를 이번 폭풍의 특징이 비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뉴욕 뉴저지에는 홍수 경보가 발령이 돼 있고, 그래서 저지대나 이런 쪽으로 침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건 뉴저지 지역에는 어, 토네이도 경보가 발령이 됐어요 어, 지금 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 뉴저지 카운티 전체 중에서 한 71%의 이 토네이도 경보가 내려져 있으니까 대부분의 지역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중서부 지역으로 좀치우칠것 같은데 토네이도 경보가 있으니까 더욱더 주의하셔야 될것 같고요 어, 이 열대 속 나이다는 어, 9월 1일 지금 저녁 시간에 이렇게 도착을 해서 밤새 비가 내리다가 9월 2일 아침이 되면 이제 대서양 쪽으로 다 빠져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9월 1일 밤이 시간대가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고 조심을 하셔야 되는 시간이죠. 마지막으로 날씨까지 전해드렸고요. 오늘 투데이 미닛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